이제 출발을 하게 됐고요 이번에는 뭐 어차피 v b n 들어가면은 엄청 음악이 시끄럽고 하니까 어 아마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포기를 해서 노딱이 어, 붙더라도 어 그냥 한번 들이밀고 촬영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7시 43분 이에요 도착했네요 어... 도착은 했는데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전화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 잘라 애 모아서 와. 그래. 하이렌 어디. 어디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안빈 안, 빈. 안 빈. 아. 위치 어딘지 알아요? 방금 통화했는데 안는로 들어가지고 제가 저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어. 베트남의 치안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 다녀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조심하셔야 될건 제가 항상 방송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소매치기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요 여러분들도 혼자 오시게 된다면 꼭 소지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또 평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른 시간입니다. VBN 오시는 분들이 한 7시쯤, 8시쯤 가서 재밌게 놀자 이렇게 하시는데, VBN 7시, 8시면은요, 그냥 장사 시작도 안 한, 예,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11시 이렇게 돼야 좀 화끈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새벽 한두시에 가면 그때 피크예요 완전히. 고수술했어 어, 잘라. 깨나에 우니 뛰는 깨나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 시끄러운 부위에 놔두고 여기를 놀러 왔네. 아, 아빠 뭐마사요 몬. 엄청 몬마사. 미녀. 응. 응. 이 no, không làm việc. e 이 응. 오. 코에, em, nhưng em không làm việc. em không làm việc. nhân viên. con em cô l nhân viên. hai người. hai người à? sếp. ô t r ờ i 엠코 니어띠 마. 엠코 코띠 마. 엠 냐오. 하지만 살라가 여기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살라는 바쁩니다. 바쁜데 밖으로 다른 데로 다니고 여기 이제 직원이 두 명이 있는데 이제 딸라 가게라고 하네요. 음. 구입비 여기 비싸잖아. 어다이 다운이 떰. 어다이. 무탕 모탕 bảo lưu tiền. 음. 20. 20 쥐오. 10만 냐20 쥐오. tất cả. n h ư 이 g m 음. 네일도 하고, 샴푸도 하고, 음. 손톱 관리, 그리고 마사. 음. 음. 정무쥬 저무쥬? 어. 아니야, 다따라갈래 어, 따라갈래. 어, 오우, 살라가 좀달라보이는데 살라가 사장님이 없다니. 이야. <웃음> 여기 VBS 스트리트 바로 앞에 있는데고요 여기. 여기가 이제 주, 주요 v b n 스트리트고 네 여기네요 바로 여기 이렇게 기양한 중국 등 간대 아빠 응? 어... M1 낙지 감사하오 대게 대게 대감사하사 살라가 여기 오, 오, 오. 유지입니다 유지 네. I don't k n o i c 비 n I'm rain man. I'm a r man. m n i Được. n m a không uống Trời ơ o n Được h n g h ư n g mà em u ố n b n n h a i n g n 마무이 사우지요 마무이 사우지요 와, 베트남도 코수술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베트남 국민 성형 수술이 코수술이에요. 네. 아빠가 이렇게. 비아빠이게도가도가도가 샘샘로이 <댐>, 어 잠깐만 <댐>, 광범에한국자이 <컴한> 한국어? 정도로 관광에 조금 영향이 미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쁜 뉴스는 어디서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국한 옛날에 한국 옛날에 한곳 옛날에 너무 아 사람이다. 와, 젊차이자엄 덴타이. 자, 한 시간이, 한 시간이 지났고요. 보시는 그, 뭐 것처럼. 아 이제 조금씩 물이 익네요 분위기가 진짜 딸라가 계산해 줄 건가봐요 오늘은 한번 얻어 먹어 볼게요 자 저희는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바쁜 예, 네, 보이비야 코 수술 메인이야 했어. 이해지만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